h e wow. Do you wanna smash it? 막을 먹고 싶하게 아니라,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밥어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e 어하하 정수. So you can't loud in here for your respect <laughs> oh. <laughs> Hello Mariam So this is United Nations Countries that helped Sou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Oh, here is Turkey So all the photos of each country during the Korean War are displayed in here So many countries Where's Turkey? There t s u r k e y You mean they are donating donation? h i t t e r i e i y So this is the k u r a n the Turkish soldiers. The Turkish oh. soldiers. Where? Where. What is this? p h o n What are you doing? <laughs> Watching. And what are you doing? Oh, touching. Marian. <laughs> Hello. Hello. <laughs> 어, 여기가 다 이름 아이 어, 모자 그요한 명씩 한 명씩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오스트레아부터 에이비스로 아, 오스트레아 멜존 캐나다 이렇게 가거든요. 정말 많네요 이렇게 말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은 거예요. 이제 터키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유엔 묘지에 있는 사람은 462명이잖아요 네. 근데 6.25 동안 희생한 터키 코인 수가 네. 1,085명 정도 돼요 여기 이제 460명 남았고 나머지는 이제 키로 미국은, 미국은 제일 많죠 미국은 끝이 없네 어떻게 이렇게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 와가지고 그러니까 <웃음> <웃음> 토마스, 도널드, 데이빗, 로버트, 헨리, 루터... <웃음> 여기서 전사하신 분들의 성함이 이렇게 끝도 없이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 하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뒤에도 있어요. 아이고. 저, 와 저기까지 계속 끝이 그렇죠. 없네요. 이거 그, 이렇게 그냥 사람이 몇명몇백명이 죽었다 숫자로 보는 거랑 이렇게 하나 하나 이름이 써 있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때는 여기 와서 그 462명을 한 명씩 네. 한 명씩 다 익었거든요 아, 그 사람들의 큰 존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기억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름.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한국전쟁이 진짜 엄청 끔찍했네요 진짜 이렇게 뭐, 네, 이거. 한국 정부가 이렇게 좋은 땅을 마련했고 이렇게 네. 예쁘게 아주 아름답게 예. 기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놓는게 그렇죠. 너무 다행인 것 응, 같아요 나한테는 그 군인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혈맹나라, 형제나라에서 왔다라고 나도 칭찬받고 한국 음... 사람들 그냥 잘해주는데 이 사람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한국에서는 터키 사람들한테는 아주 아주 특별한 땅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다 예.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평화롭게 그 살수 있는 거니까요 그 여기 분위기가 한국 네. 같지 않다? 근데 여기는 진짜 완전히 에린 그 패러다이스 아 맞아 레스팅 피스라고 얘기하잖아요 yeah, 그런 그런. Peace. 그러니까 진짜 피이스불하게 평화롭게 그냥 여기에다가 치고 계시네요 레스팅 피스 베리 피이스풀 여기도 언노사우절 젊은 나이에 한국을 찾아왔는데 그 배를 타면서 한달 가까이 이렇게 배를 타고 한국까지 찾아온 이 친구들은 참 대단한 거죠. 아 이제 카도 되겠죠?